브라질 모델 출신 저격수 우크라서 러 미사일 맞고 전사 브라질 출신 모델이자 용병 저격수인 탈리타 두발레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. 5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리타는 지난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이도시 하르키우를 공습할 당시 벙커에 피신했다가 그들이 쏜 박격포와 소위탄 미사일에 맞아 사망했다. 특히 탈리타를 구하기 위해 벙커로 돌아간 브라질 의용군 더글라스 부리고 역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. 앞서 탈리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격수와 구조대원 등으로 약 3주간 활동했다. 유튜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알려온 탈리타는 과거 이라크에서도 이슬람 국가 IS와 맞서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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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폭격으로 주택가에 있는 8세 소녀를 포함한 민간인 20명 이상이 사망했다.